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이자 그리고 유튜버로서 여러분들 앞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에 이런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 ppt 좀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초보자분들께서 댓글을 정말 정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타는 칠수 있는 PPT 꿀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팁들은요 제가 여태까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고 그리고 만들어 오면서 알게 된 그런 팁들이 있는데요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끝까지 보시면서 나중에 꼭 평타 치셔야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미지 넣을 때 텍스트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미지의 시선에 따른 텍스트를 배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어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을 보고 있다 라고 할때뭐 보통 뭐 위에다가 놓고 아래에다가 놓고 그냥 내가 놓고 싶은데 아무데나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놓게 되면 어 아무래도 시선에 따라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좀 헷갈리게 돼요 막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집어 넣으실 때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미지의 시선을 향해서 아, 어느 쪽에 놓으면 텍스트가 좀더잘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이미지의 시선 그리고 이미지의 그 구조와 그 느낌에 따른 텍스트를 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겠죠 또 이미지를 뒤에 배경에 넣을 때를 예시로 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넣게 되면 앞에 텍스트를 넣거나 뭐 내용을 넣게 될때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을 때는 꼭 흐리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흐리게 넣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이미지를 삽입하시고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상단에 그림 도구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 그림 도구 서식에서 왼쪽에 효과라고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흐리게 라는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이미지가 확 흐려져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흐려지게 만든 이미지 앞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인데요 이세 번째 팁은 파워포인트 안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삽입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냥 텍스트를 삽입해서 뭐 타이핑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텍스트만 놓고 치게 되면 텍스트가 잘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를 삽입하고 그리고 겉에 도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도형 앞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는 형태로 저는 파워포인트를 자주 만들어요 즉 도형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기 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색상을 어떤 색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확실하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ppt 안에 가독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ppt를 만들 때아이 텍스트는 조금 잘안 보이는데 좀 최대한 잘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뒤에 도형을 꼭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글씨를 굉장히 굵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글씨를 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텍스트나 중요한 문장은 아주 크게 넣어 주시면 훨씬 더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자면 중요한 내용의 텍스트는 따로 텍스트 상자를 뺀 다음에 크게 넣어주세요 다른 것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생길 정도로 크게 넣어주셔야 지만 보는 사람들은 아! 요게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크게 넣어주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께서 글꼴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글꼴을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쁘게 생겼다 라고 하는 글꼴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 파워포인트를 평타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깔끔한 글꼴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깔끔한 글꼴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본적인 고딕체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고딕체 종류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바로 나눔 스퀘어체, 나눔 바른 고딕체 같은 나눔체 종류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고요 어느 곳에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글꼴의 굵기가 얇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총네가지 종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글꼴을 활용한다면 아주 가속성도 뛰어나고 깔끔한 PPT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텍스트를 이, 일단 막 적어요 그리고 나눔 스퀘어체나 나눔 고딕체로 바꾼 다음에 그 텍스트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거기서 기본 텍스트 상자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걸 설정해 두면 그때부터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때 무조건 그, 그 글꼴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만들때마다 글꼴을 바꿀 필요 없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만들어둔 이 PPT의 글꼴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만들고 싶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홈탭에 가시면 오른쪽에 바꾸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꾸기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글꼴 바꾸기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 글꼴 바꾸기를 눌러주시고 내가 바꾸고 싶은 글꼴, 바꿀 글꼴들을 선택해 주시면 모든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거죠 글꼴을 활용해서 심플하게 만드는 이 방법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평타치는 PPT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좀 시리즈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시리즈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이 꿀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멋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지쌤 채널 많이 많이 홍보해주시고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